교직원분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셔요. 음. 이 건강검진을 받으실때 내가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의점, 의심, 추적관찰이라는 진단을 상당히 많이 받으셔요. 음.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표준체 보험을 못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많이 안타깝고 어, 좀 제대로 된 설계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년 가까이 교직원들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관공서 관련된 영업을 오랫동안 하셨잖아. 네네. 음, 유병자범에도 전문가시겠지만 특정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음. 음, 자리를 좀 마련을 했는데 어떤 영업을 주력으로 좀 하셨는지? 어, 제가 약 20년 정도 교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많이 했고요.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방학이 있다고 상당히 편한 직업으로 많이들 생각하셔요. 되게 여유롭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요 네, 하죠. 그렇게 많이 보시는데 어, 제가 현장에서 이분들하고 시간 약속 잡기도 되게 힘들어요. 학교의 교육적인 업무도 있으시지만 교육청에서 나오는 행정적인 업무 공문 처리로 하루 일과를 다 보내셔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필요하신 데도 그냥 놓치시고 대충 대충 하시는 경우도 많으셔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보면 교사라는 직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그 내부적으로 직책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업무들도 훨씬 많다는 거죠. 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들도 많고. 이런 교직원 분들이 사실은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한지 뭐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교직원 공제 에 있을 때는 공제 상품 위주로 좀 생각을 하시다가 네네. 최근에 이제 민영보험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다르시겠지만 네. 보험 가입을 상담받는데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팁이 좀 있으시다면 보험 가입하는 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바보다 보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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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표준체 보험을 못하시고 위병자 어,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위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화두가 된 민식이법 있지 않습니까? 네. 운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으셔요 음, 출근해야 되는 데가 학교니까 음, 그렇죠 어, 이런 분들은 민식이법 관련된 부분들에서 운전자 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겠네요. 네. 늘 출근과 퇴근, 하루에 최소 두 번은 스쿨 전 영역을 네. 침범하고, 또 거기에서 지나가셔야 되니까요. 어. 초등학교에 상담을 하러 가보면, 긴장이 되고, 저희도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학교에 출입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운전을 할 때는요. 선생님들은 음.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건또 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바쁘시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이 어떤 건지도 모르시고 음.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요 그러면 교직원 분들한테 보상적인 팁을 간단하게 드리면 운전자 보험부터 먼저 점검하셔보셔라 그게 네.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 네.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꼭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셔라 네. 네. 보상적인 측면에서 네. 가장 많이 조금 위험에 노출되는 질병들? 이런 게좀 있을까요? 어 일단은 늘 서서 근무를 많이 하셔요. 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까 다리로 따지면 하지정맥류 수술 같은 경우 음. 스트레스에 관련된 질병성 수술이나 음. 치료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펜슬을 많이 하니까 선생들 음. 같은 경우 어깨나 어, 회전 근개 파열로 이런 도수 치료나 수술하시는 경우 상당히 많으셔요. 그서 네. 계시니까 뭐 디스크라던가 뭐 아니면 목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정밀 검사나 이런 걸 받다 보면 뇌혈관성 진단으로 받으신 분도 의외로 많으셔요 질병이나 상해 쪽으로 많이 노출이 되셨어요 음. 한 분야에만 친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십니다 요즘에는요 음. 음. 갑자기 불현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뭐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사실 위험에 그렇게 노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업병이라고 하는 음, 네. 게 당연히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질병후유장애담보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회전근개라던가 아니면 디스크라던가 몇십 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만성 질병들이니까 최근에 그 특약을 많이 선호하시는 게 부위별로 후유 장애 받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셔요 그러면 교사분들도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이제 음. 후봉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도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네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셔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책이 높으신? 네네. 선생님들은 어떤 차이로 좀 상담을 하시는지? 이분들은 연금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많으셔요. 어, 그러니까 보장성보다는 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신가요? 음, 보장성도 사실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지십니다. 그런데 연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신 이유가 어, 누구나 생각하는 공무원분들은 연금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사로연금이 있잖아. 하실 겁니다. 예. 네. 이분들은 예를 들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학연금이고 공립 같은 경우는 공무연금을 적용을 아, 받으시거든요 아, 아, 그쵸, 그쵸. 그렇게 받으시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16년도 기점으로 연금법이 한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음. 이 개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음. 1997년 이전과 이후에 교사분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 금액적으로? 어 금액적인 것도 있지만 연금 수급 조건이 달라져 버립니다. 음. 96년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내가 적정 연령, 예를 들어 뭐 20년 이상을 채웠다든지 이렇게 되면 은 연금 수급 권한이 바로 주어집니다. 음. 그분들은 명퇴를 하시든 뭐 퇴직을 하시든 정년퇴직을 하시든 연금을 받아, 받을 수가 있는데 97년 이후 입사하신 분들, 그러니까 교직원 발령을 받으신 분들 기준으로는 최대 65세 이전에 영감을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사실은 그게 다릅니다. 지금 현재 정년 기준이 6 2세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기준으로는요. 음. 근데 62세에 퇴직하셔도 3년 정도를 더기다리셔 돼요. 공백이 생기는 거네요. 건강상의 문제가 되거나 탁환사고가 있어서 60세 이전에 만약에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공백기간이 점점 길어져버립니다음 맞습니다. 어... 어, 모든 직장에 마찬가지지만 정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걱정수셔요 특히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부분 연금 수급이 되시면 실제로 명예 에 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내가 연금 수급자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부터 뭔가를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음...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연금 개정되고 나서 의 교사님들의 가장 큰 이슈는 사실 보장보다는 연금에 대한 이 공백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네요 음, 아니, 현장에서는 그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상품 선택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문의도 많으셔요 상품 선택을 좀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뭐 보장성이랑 연금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제가 작년부터 많이 판매하는 상품 중에 최저금리 5% 연금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 선호도가 상당히 좋으셔요 아직도 여전히 랑에이지인가? 지금 현재 다음 달까지만 8월까지만 최저 5%를 보장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9월 달부터는 4%에서 한 3%대로 정도로 금리가 낮아질 걸로 입니다 확정금리가? 확정이 아니죠. 최저금리가 아, 낮아질 겁니다. 최저 금리가. 금리가. 97년도 이후 입사자들 같은 경우 보시면 은 평균 지금 40대 아니면 30대 네, 이렇게 되십니다. 그분들은 1% 2%의 금리 차이 따라서 연금액이 많이 달라지죠. 그 네. 음,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해지할 수 있는 상품들, 네.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그래서 더 중요한 게 가입 당시에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것. 음, 맞습니다. 네. 그 부분. 잘 비교해 줘야 되는 거. 네. 그리고 이분들이 보장이나 아니면 이런 연금 혜택들을 잘볼수 있게끔 꼼꼼히 살펴 주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DGB 상품 같은 경우 5% 체저보증 같은 경우는 연금 수령 조건입니다 음. 이 간혹가다 이 상품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해약시도 5%로 보장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음. 그건 절대 아니니까요 이거는 연금 수령할 때까지 5%입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점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연금 금리는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충분히 상담받으시뭐 선택하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중간에 뭐 목돈이 필요하다든지 이래서 해약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5%를 측정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연금을 가입할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저 안전장치가 5%라는 게 보장이 되니까 음. 선택을 많이 하시는 건 맞고요 어떤 분들은 목돈이 필요하시다든지 음. 5%에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그쵸. 경우는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또 다른 선택을 많이 하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들 직업적 특성도 저희가 항상 고려하잖아요 교직원분들한테는 딱인 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음, 분들한테 연금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팁을 드렸고 좀 추천해줄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아까도 연금은 뭐 뒤집이 거였고 네. 네, 보장성 상품에서는 이번 달에 좀 추천해줄 수 있을 만한 상품이 있을까?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음. 운전자 보험은 KB손해보험 을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 전체적으로 보험료 치수를 받을때 가장 낮은 편으로 속합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가해자가 됐을 때는 형사적인 합의금은 거의 보험사마다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내가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거나 상관없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교통사고로 한 번만 병원에 가시더라도 네. 뭐 최대 50만원까지 네. 14급 진단을 받게 되면 나올 수 있는 특약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거하고 별개로 중상의 피해 치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중상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됐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건화가 되고 급수에 상관없이 병원에 한 번만 가더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음. 특약을 판매하고 음.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각 사마다 보험 약관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음.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경찰에 신고만 하더라도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만 들어도 피해부상 치료비 200만 원 지급합니다. 네. 그런데 음. 대다수의 손해보험사들은 검찰에 기소가 되어야지만 음. 중과실 피해 보상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경미할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피해 보상 치료비를 넣는다고 하면 케비손의 보험사를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더 보상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담보나 내용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또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약관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절차에서 보상이 나가는지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에 좀 추천해 줄수 있는 건 KB다. 네, 지금 조건이 상당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오늘 교직원들에 대한 팁들도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